전사랑에 빠졌어요. 전전 빠졌어요. 전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, 빠졌어요. 전 사랑에, 빠졌어요. 전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.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.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. 치료도은없어요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. 계속 이렇게 아프고 싶어요. 네 사랑을 못 받는다면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나 너의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그들의 미움에 죽을 거야. 너 그거 아니야 어떤 한 인간을 미친 듯이 집착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? 있잖아, 사람은 말이야,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. 일단, 소주를 한병 사. 그리고 걔네 집 앞으로 가. 병나발 절대 불지 말고, 조그만 마셔. 입에다, 퇴, 뿌려. 옷, 머리, 냄새, 팍! 이게 중요하거든. 전화해. 집 앞이야. 나와. 딱 끊어. 쫄아. 남자들 쫀다고. 이상하잖아. 납득이 가? 왜 이래, 왜 가, 왜, 왜? 다가가. 눈 살짝 풀. 갑자기 돌아! 휙! 싹! 아무 말 안하는데 그냥 카카! 살짝 비틀 너무 많이 이게 뒷모습이 컨셉이거든 처연해야 돼 처연 딱 한마디만 해널 갖고 싶었어 끝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앞으로 내가 느낄 감정을 벌써 다 경험해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쭉 새로운 느낌은 하나도 없는 걸까 거 힘들다고 울어버릇 하지마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 아 어지러운 세상 파이팅 하자. 사람과 정렬을 위해서.